아이해 약간. 드는거 이렇게 하는네저선 <웃음> <웃음> <저한테 선생님이> 준비했습니다 왜 <웃음> <그거 해보고. 웃음> 그동안 고마했어요 어하라고고 어, 너무 감사드리고다 네. 그룹 1. 일로 안 갔어. 이제? <웃음> 그만 슬퍼도 되지? <웃음> 너무 마음에 드는 선물인 것 같아. 너무 마음에 많이... 드 팬들이 많이 슬퍼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도 많이 슬펐어요. 저도 여기서 아무리 할줄 알았는데 그리고 또 민호 형 말처럼 인생이 또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만나는 날이 오지 않아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라이온즈 TV 영상 보셨어요? 나 아, 그거 한참은 울었네 어. 그때 또 첫날인가 둘째 날이었잖아, 나 간지 바로 네. 보자, 아, 다이까 민호 형한테 카톡이 왔어요 오늘 라이온즈 TV 봐 보라고 <웃음> 오늘 주제가 너였다고 해서 오늘 주제가 너였어 뭐. 하길래 나는 뭐 재밌는 거한줄 알았는데 눈물 흘아가지고 나도 나도 나도 나나지 가지마. 나도 안어울린다 제가 씻으러 왔어요. 씻고 있어. 파이팅. 왜 이렇게 늦게 어, 어요 운동을 늦게 어, 했지. 30세. 30세. 파이팅. 3 0 오케이. 오케이. 여쭤 이제. 근데 이거 누가 준비한 거야? 저희짜준비고마워 어, 아, 네. 지금 중앙에 세워놓고 가겠습다 일단 삼성에 있는 동안 저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까지 너무 많은 과분한 사랑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얘기해주고 싶고 좋은 추억 잘 간직하고 또 새로운 팀에 가서 적응하고 더 좋은 선수로 뭐 열심히 할테니까 다른 팀입니다 하더라도 끝까지 많은 응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동안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렸다고 좀 인사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좀 있나요? 감사합니다. 아늘 그냥 혼자 있으면서 그냥 처음 입단했을 때부터 뭐 트레이드 된 날까지 그냥 좀 추억들이 많이 좀 떠오른 것 같아요. 어뭐 어떻게 왔었고뭐 이런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다 생각나는 것 같아요. 아쉽지만 그래도 또 다시 만나는날 기다리면서 또 남은 선수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